왔다 왔어 왔다왔어 TV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왔어 진행자 오늘은 특별히 코스 프로 내비게이션 소위력으로. 잠시 후 원주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광복 800km 철 기술을 빠져나가고 아, 내륙광고속도로를 통유해서 아, 원주 방향으로 마저 나갑니다. 싱싱 잘 달리고 있습니다. 거리 500m 10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가다가 오늘 문제군데 가속단속 구간이 왔 기회에 이렇게 말했지. 아, 책에맞 속도가 잘안 나는 차라. 아, 잘못한 아, 에는 <러면> SK, 이 왼쪽에 보이달려니다로 달려야 됩니다. 오늘 주차가 기에 보이네요. 3, 시간이 걸려있어요. 500m 분기점에서 양평, 청주 강원 오른쪽 도로입니다. 네. 4차로로 주행하세요. <목소리도> 이어서 충주 아, 반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분기점에서 아, 오른쪽 도로입니다. 4차로로 아, 주행하세요. 이어서 충주 반면 오른쪽 다, 도로입니다. 내리게 있죠. 근데 저도 내리게 있어요. 내리게 있어요. 아, 여기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 주변의 그림들이 아주 좋고요. 이렇게 날이 진달대아 벗고 어, 어, 터널 속을 한 번데 이거 처음 터널을 통과하는거야 끝까지 한번찍을거요 근데 이쪽은 터널 안에 동행이젤러였어요 5 0 0 m 1 1 0 k 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 전 왔어. 이5 0 0미 110킬로미터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킬로미터 과속 단속 입니다 이번에 아무도 이렇게 셀프로다 겪게 되고, 즉각 소리가 들리아다나 밥을 하나 시키고, 먹고, 나와서 다시 기름도 여 아, 여기서 이제, 나만 먹으면 안 되잖아. 차도 먹어야지. 아, 뭐, 이제 에너지 충전했으니까, 차도 달리고, 나도 달리고, 그냥 달립니다. 달립니다. 달려, 달려. 신나서 달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하여튼 달립니다. 달리다 보니까 신이 나. 앞뒤가 안 내. 어떡하나? 요 구간 아직 갈 길이 정말 너무 멀어. 아, 어, 속도. 속도. 더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이렇게드 라이더를 쭉는 이유는 1km 앞뭐 조름 신터가 있습니다. 500m 단속 110km, 단속 110km 박스형 단속, 단속, 단속 구간입니다. 됐습니다. 도저히. 왼쪽 도로입니다 <목소리> 전한 시간을 좀 보내고 아, 이렇게 아침, 아침부터 삼까지 단속 구간입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잠시 후 100km 박수형 아, 단속 구간입니다. 수고하셨다. 자0 0공및 자막 제공 및고 양산이냐? 그런 이야기 아니고요. i a 는 양산이라고 경 n 남도 양. 산 y a Yang Tanya, y 산대학교 a n y a Yang 아 a n y a Yang Tanya, Yang t a 서 y a 지 a 분입니다이 y a Yang t 고 n y a Yang t 우리 큰해변가 도시의 그런 분위기였다. 여기 해변 아니고 내륙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동일가? 목적지 부근입니다. 아, 안내를 종료합니다. 들어보고요. 양산, 부산대 어, 이 일대의 관광도입 아, 그런데 여기에 가니까 서울사람은 일단은 돼가지고 아, 이렇게 돼 가지고 안심여애를 먼저 받아 야만이 안전을 두드가 주신 인을만아서 생선 구이 먹고 아, 이런 저거절보고 마치 기울로 아, 이부산대에서자 빠져. 제가 갔던 데서 놓으면 물금쪽으로 해서 물금IC쪽으로 만들어습니다 물론 내비게이 잠시 후 물금IC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물달리 지났어. 또물달리 지났어. 조금 있으면 물금 i c 로 상원 서부산 면 도로입니다. 왼쪽 고정 차로로 행하세요더저 앞에 이와 그러면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야생 동물 보호 지역입니다. 向的一 x 다섯 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아예 맞아요, 아, 예, 맞아요. 생각하는조금네조금이게금씩조다씩조 다닌데가 거의 없어요 진짜 잘되는데 아니면 지금 두고 기름 내주고 아 아침에 새벽에 내려갔던것이 이제 어두어두워졌어요 또 달리다가 아목이 있어요 내려올 때 충주 이야기 다시 올라가는 충주. 그 까지 직진입니다. 사실은 제가 내비게이션이 바로 이 도로 실사를 하는 팩트를 도로에 있는 그대로를 찍는 그 내비게이션이 야기고 바로 이거는 우리가 안내를받는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은 카메라 프리티입니다. 이것이 이제 카메라 내비게이션 방금 전의 끝이 일괄입니다. 과연 그 중에 우리 하나가 우리는 어떤 것이 볼수야겠습니까급 그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거기를 좀 만들어야 합니하 노란색으로만 것까봐니다여러가 신경감이 있습 진짜 아, 네. 안개 고 비오고 가지로노래 아, 여기 아뭐 급해가지고 시작되는데 전부 하무차만 있어 하무차 여기도 하무차만 있어 하차 그래 이게 아 터널들이 좀 단순해 보이던데요 어떤 데가 터널에 들어가면은 지철단란한 무지개색이 쭉떨어져있 들어가 있는 터널들이 단순하게 지금 단순하게 한 달이 됐어요 이 Dan l a n g 아, 다시요. 드디어 철 철교 개차 요금소를 지나 다음 안내까지 진진입니다. 바로 코앞에 있네요. 1km 요금소가 있습니다. 요금은